진, 진, 짜라 진, 진, 짜라 <람> 안녕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리뷰하는 호용 BK입니다 라면입니다 이둘다다 다 굉장히 최근에 출시된 신제품들입니다 아직 못 먹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먹어보기 전에 언박싱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사이즈업이래요. 이게 원래 비빔면이 있었는데 이제 소비자분들이 너무 조금 있다 그래가지고 소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나온 신제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20% 푸짐하게 업 됐대요. 어! 부서웠어. 액체 스프와 고명 스프? 이렇게 스프 두 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거! 뭐 이게 그 유명한 오뚜기의 진짬뽕과 진짜장을 합친 진진짜란에 매운 짜장 불맛짜장이 땡길 때 먹으랍니다 근데 네, 뭐 특별한 거또 있겠어요? 똑같이? 진진짜란 진진짜란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를 해왔어 이제 바로 맛을 볼 건데요 제가 오늘 게스트를 불러왔습니다 자리를 체인지 해볼게요 인생의 아, 아. <웃음> <웃음> 모든 것을 리뷰하는 조이입니다 매워 아, 맵다. 야, 사이드랑 먹을게 꿀맛인데, 아니 그냥 쫄면 맛이야. 그냥 비빔면. 어 매워 이게 매운 맛이 왜 뒤에 오냐 하자고 팔도는 좀 단맛이 나는데 얘는 단맛은 좀 빠지고 매운 맛이 조금 더 강해진 것 같기도 하고 아 매워 사이다랑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내가 매운 거를 잘못 먹지만 계속 먹게 되는 맛이랄까 진 진짜 진 진짜 아 이게 너무 먹고 싶었다고요. 제가 진짬뽕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오! 오! 짬뽕 그 냄새가 나네? 와 맛있어 취치향전녁이야어 완전 야 짬뽕 그 진짬뽕 맛이 나그 해물맛 있잖아 진짬뽕에서 나는 그... 해물... 와, 무슨 맛이라는 아! 진짬뽕에서 나는 그 해물맛이 짜장맛에 나는 게 너무 신기해... 카메라 말하는 순간이말 버벅버벅버벅 저 짜장맛이 잘안 나는 것 같은데? 그냥 앞부분에 짜장맛이 났다가 뒷부분에 짬뽕맛 나는 것 같아 어? 난 반대인데? 확실히? 어, 난 짬뽕 맛이 먼저 나고 다음에 짜장면 맛이 나는 것 같은데? 진짬뽕 그 맛이 되게 오래 남지. 입안의 향이 되게 오래 남는 것 같아. 아 이거 됐다 맛있는데? 음. 약간 좀 매콤하면서 불짜장 말 그대로 불짜장이 먹고 싶을 때는 이거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해물맛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특히나 더밥 비벼 먹고 싶다. 오예. 음. 너무 좋다. 맨날 먹방하면 안 돼? 아 뜨거! 뜨거워. <웃음> 뜨거워. 밥을 비벼서 진짜 맛있는데? 밥 진짜 맛있다 여기다 계란 후라이까딱 있으면 딱인데 이 라면도 맛있는데 밥 비벼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그럼 저는 이쯤에서 이만 네 제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뚜기 진진짜라와 진비빔면을 리뷰를 해봤어요 사실 리뷰라고 해야되나? 그냥 뭐 거의 반 먹방이죠? 솔직히 저는 면이 꼬들꼬들해서 저는 좋았어요 팔도비빔면이랑 진비빔면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 다른 부류에요 팔도비빔면은 좀 달고 진비빔면은 어, 정말 매워요 근데 면도 달라 이 약간 라면면에다가 이 스프를 넣어놓은 느낌이어가지고 좀 단게 땡긴다 싶을 때는 팔도를 먹을 것 같고 그냥 좀 뭐가 매운 걸 먹고 싶다 할 때는 저는 빔면을 먹어 그리고 진진짜라는 특이해 제가 첫입 먹어보고도 좀 특이했던 게그 짬뽕 향이 입안에 엄청 오래 남아 있고 첫 입을 딱 먹었을 때는 짜장 맛이나요 그래서 좀 이거 먹어보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백날 설명을 해드려 봤자 새로 나온 맛이어가지고 꼭 한번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가셔가지고 구매를 하셔서 한번씩 먹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마 진짬뽕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네 오늘은 또 이렇게 먹방 겸 리뷰를 해봤습니다 저도 처음해 보는 거라서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기대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